이 정도에요. 와, 너무 멋있나? 커피 해야 되겠어. 와, 갈치 몇번 안아봤지만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평25시 사장님께서 태워주셔가지고 통영에 갈치하러 왔어요. 갈치 외줄낚시. 11월 14일 토요일이고 오늘 여섯 물입니다. 사리. 바람하고 너울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오다 보니까 소매물도, 매물도 인근 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튼,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좀 왔어요. 물이 다 들어갔어. 이리 와. 이때 한번쏘또올 제가 지금 자연에서 쓰니까 배가 풍 따라서 앞으로 전진을 응. 하겠다. 약간,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그리고 버트대, 손잡이대와 기어대는 그냥 똑바르게. 이쯤에서 곤충 손잡이 연결합니다. 아, 왜냐면 곤충 손잡이에 대부분 모드나 장비 분실 방지해가지고, 연구 요즘에 쇠사슬 뭐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너울 치니까 이거 전쟁이다. 전쟁 올로구에서 쫓아 받았어요. 집어든 거리 열미가 올라 올라 올라 오려고 하네. 이렇게 하고 하나씩 풀어서 나중에 쓸때 대비해서 꽂아 놓는 거니 야아노이 점점 시해지네요사에예전사사인 저거 음, 등자리들안치세요떠내려 가나요? 자리들안치게 되면 아주 낮게 요세요예 아... 없는데 거하 아니 아니이 그, 그거 꼭 있어야 되는거예요있는가 훨씬 편해요 아 채비를 아, 음. 땡겨라 줄줄 보이시면 되시고줄 길이 쳐지잖아요 예, 예.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감취 안 커지고 탑재는 웬만하면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탑사가 아니니까 탑체 같은 게 스쳐도 안 끊어지고 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줄 잡을 때도 이게 좀굵다 보니까 예. 손도 안 아프고 잡기도 편하고 탑자는 줄이 가느고 손이 아파요. 아 근데 이거 줄 많이 타지 네. 않을까요? 네? 줄을 많이 타지 않아요. 네. 에이, 저, 조류. 그럼 조류. 그럼 사장님하고일보다는좋겠타요일보다는자켓타요 네, 네, 뭐... <웃음> 네, <좋겠다. 웃음> 어.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네, 예. 고맙습니다. 아직 멀미가 기운이 안 퍼졌어. 네, 어 <웃음> 그래서 판을 가져왔습니다. 올로그에서 지원해주셨고 칼드와 이거. 예. 예. 요 없을 얘기니까. 예. 을더야와 어... 이게 멀미가 낫지 않으니까. 예? 멀미가 낫지 않으니까. 와 죽겠네요, 아주 그냥. 차는 이렇게 엄청난데, 와 먹지를 못하겠다. 없어요 3층가? 도시 고쪽도 되요 3.5지 되겠어. Yeah, 3.5지 되겠어. y yeah, e 한 마리 달려있었던 게이렇 썼나? <놀람> 와, 제일 맛있는 사이즈죠? 3.5지. 근데 물 밀면 안 멈춰. 아,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미가 안 도망가서 이게 예, 동작이 봄떠요. 시야리 <웃음> 잘르네요 너무 잘르네 네. 아이거 또 고등어 뭐 이런 거 있는 건가? 바다가 <웃음> 는데 오늘 은저 사실 오늘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 이렇게 봐도 처음 봤어요 저. 와와 아, 아까 그 너울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예, 아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합섰을 때. 으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오, 야, 씨, 그래, 에? 이거 뭐 시, 신기하네? <웃음> 와. 얘 지금 흉믿기로고 먹는 거요 아, 와, 이, 이저 이놈을 이, 이게 먹다가 그런 러 거군요, 그러니까. 와. 이거 또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걸린 거예요, 저게? 어우 큰놈도 섞여 나오네. 이따가 그냥 깍두기 썰기로 해가지고 그냥 배고잖아요 이따가 이, 이 정도 사이즈만 한 거는? 어우, 괜찮아요. 어, 이 정도만 해도 담물려 하네. 어 멀미 없으니까 좀 살겠네. 아, 아까는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살 뻔했어요, 진짜. <목소리도> 어이 좋아, 전이런 삼지 뭐 이런 녀석들 제일 좋아. 이게 제일 맛있거든. 와, 얘얘 사지다. <웃음> 사장님이 꽝안 치실 것 같은데? 네, 기장에 우측 자측이 많아가지고, 우측 어... 열은 정열, 좌측은꽤 어... 잡고. 오, 저... 그러면 더약올르더라고요 어. 오늘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잘나옵니요 예. 사모님이 제가 갈치를 잡아가지고 러면은 예.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아. <웃음> 근데 사실 이게 갈치가, 장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되게 헤비한 낚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낚시에 그러니까, 하기도 그렇죠 네.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손무라기가 또 칼치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우럭이나 이런게 잘하는 손물하기참 그렇고 갈치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 진짜 이게 낚시꾼이 잡은거 한번 맛들리면 사서는 못 먹어요 그 사이즈는 작아도 맛이도 있어요 네. 네. 네. 네. 어? 아 엉키졌네 네.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저하고 엉키신 것같아 어우, 에이씨. <웃음> 아이고, 이건 이따 윗기음이네. 옆에 사장님하고 엉킨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그냥. 여쭤. 그렇죠, 예. 네. 사장님 다드리죠 저, 저 다음에 또 잡으면 돼. 저기, 가지줄을 빼내면 풀려요 아, 풀린다. 이야. 아유, 감사드립니다. 야, 와, yeah. <웃음> yeah. wow. 아니 어떻게 저 뒤에 손키지? 다 말랐네 이거. 기우긴 좋은데 여랑분 계신 것 같은데, 가보시죠. <웃음> 바람, 바람이 밀잖아요. 조류는 짝짝 조류야. 이건 바닥이고 이런 게 아니고, 바람, 네. 바람하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민감하실 필요 없어. 지금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우.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그만큼 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게, 치아를 자라가지고, 예. 네. 어, 삼치다. 삼치 아닌가? 오, 야 삼치 같아, 삼치. 갈치 큰 거예요? <웃음> 머리를 팍 박았어. 어우 네. 힘써요. 으 아까 처음에 사진 잡았을 때. 그때는 힘좀 쓰는데. 빈바들인데 들지도 않고 아이고. 아 미끼만 따먹었네 3.5G. 3G? 3.5G 되겠다. 와. 그죠? 됐어요. 오, 뭐야? 에이씨. 어우 좋네요 3.5지? 아저 정도만 잡으면 와딴 놈이 먹었네 오줄 탔네 호호 야구 야큰 거다, 이거. 쓸만한 놈 하나 물었어요. 오 묵직해. 많은 말 있으면 아닌데, 이거. 왜 네, 걸리셨어요? 이지네두 마리 잡고 한 마리 뺐으니까 여수 삼지사지 막쏠고 썼다고 하던데, 산사조암은 늘 삼지사지 막쏟아져 <웃음> <돼요. 웃음> 그렇지? <웃음> 여기 멀미로 전멸이네. 저쪽 1번, 2번 다 전멸이에요. 2번 하시는 분도 없고. 그 낚싯대만 거치해 놓고 1번은 그냥 아예 얼러요 <목소리> 조그만 거 두세 마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연질 때라. 뭐라? 묵직한데? 아이고 이놈이 그랬구만. 그대로 올라오네. 생미끼 안 먹네요. 있어 했으면 끝내줬겠네 오, 요번에 사이즈 좀 괜찮아요 요거는 애기 예 어묵이라 고맙습니다. 아고맙습니다 저기 결한도 있어. 예, 예, 예. 같이 내리면 수십팀이 예. 공유해서 30, 30m이니까 3 0 그쪽에 같이 내리지 않서 지번을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예. 여기 개판 됐어. 맞아요. 모든 일은 사람이 이렇게 혼자는 못 살아. 지가 한 마리 덜착했다고 저더 내려봤자 거, 걸리기만 해. 맞아 맞아. 지금 계속 걸려. 오늘은 그래, <레알리> 그일리하 <레알리> 자, 응. 차... 양 옆에 회수하실 때 거의 바닷권까지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는 거. 니다 마치 지진처럼 근데 또 반응이 좋아. 올라오면서 또보어 뭐가 무는지 몰라. 칼치는 떨어졌고 갈치를 썰어가지고 반짝반짝한 놈이 천천히 올라오면 저거 어? 저거 반짝거리네? 하고 먹을 수도 있는거죠 일단 묵직해요 자잘한 놈이 걸렸나? 아, 진짜, 이거, 집어든 거리,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천지창입니다. 자, 어우, 괜찮아. 이 정도만 나와도. <웃음> 자, 쩝. 깍두기는 뭐, 아이 안 물고. 미터 미터. 볼까게 없어서 아까 꼬리 뜯기는 녀석이 있어 가지고. 뭐막 해보는 거죠. 뭐 이제 막판인데, 뭐. 3시면 철수하지 않겠어요? 4시 4시요? 4시? 4시? 4시? 4시? 4시? 사지 축하드시 4시? 4시? 4시? 4시? 4시? 맨 위에 한 마리 달려 있 어요？오 두마리 걸려 있네이 어우, 요... 조금 그나마 난 그래도 줄탔 네요. 한 마리 썰어서 이 정도 잡으면 이득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 불리셨나? 안잡빵안잡빵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게 해도 엉키더라고요 여기. 네 마리요. 예예 예, 금방 전까지는 바닥 찍었는데 바닥 찍고서 엉켜가지고 나도 20m 내렸는데 네 차라리 앞쪽에서 남은 시간 앞쪽에서 한번 해보시죠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 이번 사장님은 아예 낚싯대 거치만 해놓으시고 일본은 아예 뵀어요 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체력이 갑자기 바닥입니다 여기 포스에서 2시간 자고 지금은 조금 무리네요 여기저기 오래 걸리면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마리 잡았는데 야를 섞여 있습니다 눈 맛은 징하게본것 같습니다 포기낚시 대명사 갈치 외줄 낚시 저는 나름 눈맛 실컷 포 오. 오. 30m에 있었네 35m 33m 입치를 받았으니까 요거 한 마리 떼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죠? 그래, 제바늘일줄 알았어. 자, 제바늘이죠전 이제 정리할 거니까. 전 이제 정리할 거니까 기둥줄 막 끊어도 돼 사장님 것만 살리고 계속 하실 거죠? 기둥줄을 제 거를 하나 드릴게 제 거를 하나 드릴게 이거를 풀는게더 힘들 것같아자 일단 정리하고 사장님 좀 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우 저는 이게 앉아있는데 눈이 너무 감겨가지고 못 버티겠어요. 어제 어제 밤새고 버스에서 자다 깨다 두 시간 했더니 일단 식단 바늘 이거 2 0개 될려나 주세요. 예. 예. 자올로그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좋은 일하는. 아이 이것도 들어야지 참. 얘도 올로고표인데 13,000원짜리인데 5색인데 이상하게 어디서든 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지 여쭤보니까 지보등이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빵끈이 없나? 아니 사장님 제가, 제가 빵끈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잘썼습니다 저거 시계요? <웃음> 예예 앉아있는데, 눈이 막 감겨요, 그냥. 아, 쓸게요 예. 예? 아, 예, 예, 예. 얼마든지 쓰셔요. 컨디션이 온전해도,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멀미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멀미 약도 없고, 이제, 적고서뭘 해야 될것 같아요. 두고셨습니다.